2021 울진군 퇴직기장공로패 수여식 제2부는 3월 31일 오후 2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울진읍 북면 금강성면, 근남면, 매화면, 죽변면퇴직기장 20명 중 16명이 참석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기장으로는 울진읍 고성삼리장 이명기 15년, 울진읍 청리면이장 홍성표 10년, 북면 상당리장 임종무 12년, 내화면 기양삼리장 지진덕 12년, 이장 직무대행 금강송면 상근일이 김선혜 반장이 1년 3개월간 역임하였으며, 이날 공로패를 수여한 이장은 장수영, 최중극, 이명기, 홍성표, 김동선, 배감, 전종엽 이창구, 김선혜, 김명호, 장홍중, 남중일, 이중호, 지진덕, 용창식, 양우석 기장님이 공로패를 수여하였습니다. 이날 공로패를 전달한 전창걸 울진 군수는 이장 퇴직에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2 0 2 0년5월 4일까지 직하였습니다이하 <웃음> 내용은 같습니다. 이한 공익금으로 사습니다 이전 울진의 군정 목표를 실천하는 데 연신하여 왔으며 특히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 이원으로서 주민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한 공익금으로 감사의 뜻을 담아 입회해 드립니다. 2021년 이내용 같습니다. 3월 4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1, 2, 2랑 2, 중호 2017년 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진 1, 2, 3, 2, 3 3월 1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웃음> 네, 직가이였습니다이와 내용은 그습니다 예, 리의 길, 우리의 끝나고 나 길, 우리의 길, 우리의 길, 우리을 길, 우리의 길, 우리의 길, 우리좀 이렇게 뭔가 우리의 좀있리의면 이제 의 길, 우리뭐 길, 우뭐의 길, 우리의 길, 우리의